어? 기다리고 있어 자기. 엄마 예뻐? 어. 어머 너무 멋진 모습을 취하고 계시네요. 케나씩 <웃음> 내세요. 들어가세요. 짜잔. 미니마스 밀어줘. 서로. 장풍 쏴. 너가 이겨. 너가 이겨. 어. 미키우스 나이 몇살이야? 미키마우스 나이 어, 지금 90 넘었어 응. 몇살이야? 100살 다 돼가 가자 나굿오굿로 갖고 있다 오 이게 뭐야 이게 기... 오, 기괴하다 기괴 봐봐 이런 범위같이 생겼고 그팔좀봐어 손이 있어 손이 여기 손 밑에 있어 그 애가 만든다고 해서 여기서 오오 네. 했지만 그래도 이쁘지 않니? 응이게아니라 움직이는 걸 계속 많이 하고 그냥 실거 같아 오오 생동감 있게 하려고?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음오 네. 장칼 네. 본명 네. 아니겠지? 이름이 콸일 콸이... 장칼? 장칼인 사람 아니야? 아 <웃음> 아니 그냥 장칼 이름 엄마, 두번봐이아줄봐봐 이거 얼굴이 만하 아주 얄미얄미지만 어, 그러네 피노키오 있다 너도 너도 대패터 할아버지가 너 만들어줬었잖아 아니야요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는 사줘 어? 나 사주라고 저거 사줄게 저거 아, 네, 이거, 이거. <웃음> 잘한다, 이거. <웃음> 아 이거 하나 꼬사줘켰켰다 너! 얼굴. 맞아. 좀든 웃겠네. <웃음> <할까? 웃음> 아. 아. 됐습니다 이거 기다 아. 이 한번 나가면 다시 못들어 그림 그릴 거잖아. 진짜 초콜릿이지? 어, 맛있다 지민아 먹어봤어 지민아 인생 아니야? 지아 <목소리가> 알지 않는다 저쪽으로 먹는거 봐 <웃음> <웃음> 너랑 닮았는데? 아 너도 멋쟁이야? 지민 이니도 멋쟁이 나왔는데? 나경이야 <웃음> 이게 너무. 잘 보는데? 지금 왜살이 되는데? 어.. 뭐지? 교사.. 교사? 여기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다니까 공룡이? 아니야! 장태리 기다리고 있대 아니야! 어. 들어가세요! 아, 장난치는 가라! 알아. <웃음> 음. 어. 뭐야 왜? 저 가보자 이게 뭔지? 똥 났나? 똥? 났나? 똥살이야. <웃음> 아, 감옥에 가던나 봐. 아니야, 저 옆쪽으로 보면 있어. 어? 일로 와, 앞쪽으로 가봐. 어, 토... 토... 아, 아니야, 사람이야. 포토존이래.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포토, 유인원이야, 유인원. 유인원. 우리나라. 사람이,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어. 잘고 봤었는데 잘됐다. 테리를 어, 잡아 먹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<응, 만들어볼까요? 웃음> 엄마 여기 있어. <웃음> 안녕. 여기 카메라 있다. 테리야. 아 그래? 진짜 그러네. 비온다 비온다. 비, 온다, 비 온다. 아, 바람 분다. 돌고기랑 흰출랩 돌고기? 응. 응. 돌고기다. 아 불고기 아니고 돌고기. 불고기. 아 돌고기. 불고기. 응 불고기 아니고. <웃음> 불고기는 우지점 가서 찾아야 지알았저 근처에 가봐. 아너 아, 아, 너무 못생겼잖아. <웃음> 지민 언니한테 붙어. 빠꿀처럼. 나는, 나는, 나는 또 아까처럼 두 번째야. 또 아까처럼. 팔짱 끼고 손 잡고. <웃음> 땀이 너무 나서 손을 잡으면 안될것 같아. 이거. 제가 마시고 이렇게 넣고 있었거든요. 아, 어, 그래. 네. 손에 땀이 너무 나. 예비 <웃음> 있으셨나요? 진짜 완전 날렸었어요. 네. 진짜 또 오자. 갑자기 아까 눈물이 났어. 갑자기. 갑자기 눈물이 나. 무슨 눈물이 나. 일이야? <웃음> 응 어. 아빠, 혜이 화장실 해이 갔을 때요에 갔어. 맞아, 맞아. <웃음> 이모, 헬리오 오돌이에요. 아! 어, 얼굴 어디 갔어? 헤헤이헤지야헤지 나는 이 모양에 여기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. 오, 어, 맞아. 이렇게 생긴 것도 되게 많아. <웃음>